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버빙 영사입니다. 인격은 광복하이랑 지명이고요. 원래 중앙으로 가려고 했는데 3사원이가 보여서 듣기 만들어줘요. 원래 원래 오른쪽으로 빠져야 하는데 어 얘가 안 빠지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문 문신 좀 보면서 평타 어, 한 번. 따라가요. 특히 창으로 할수 있으면 좋은데 안 맞으니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빠지는 척했는데 얘가 바로 빠지니까 세수해가지고데려야들 회수, 피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찔렀긴 했지만 어운 좋게 어 허덕으로 야무지게 잡았죠. 음. 다섯 가지 먹어주고. 무위가 바로 그쪽에 오니까 습기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제 뒤까지 하려 했는데 음, 아, 누가좀 빨리 오니까 일단은 급하게 만들고 하트 만들어가지고 60% 바로 채워준 다음에 평타루 캠핑해줍니다 이게 은근히 또 쏠쏠해가지고 음, 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용병이가 해독기 떨리는 거 묘지에서 봤는데 멈춘 거 봤으니까 부추을 온다는 거죠 바로 스키 넓게 만들어준 다음에 캠핑 준비합니다 지명수배로 떠가지고 미치는잘 어, 파악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용병이가 아대를 너무 잘 써가지고 어 그냥 탐사한대 때리고 음,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확인해주고 바로 웃겼어요 그리고 얘가 또 구할 수 있으니까 스키를 만들어가지고 어, 봐줍니다 이거는 지렁이가 아니어가지고어 루지로 빠진 줄 알았는데 아 저기 좀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찾는데 없어가지고 안보이죠 거기다가 습기 해수했는데 용병이가 또잘구출해가지고 데미지도 않있구요 근데 여기서 지렁이 보여가지고 네 묶어주세요 일단은 빠르게 한병 날린 거라 상당히 유리해요. 완전히 판이 공포일격 한번 맞으면 은 진짜 판이 많이 말려가지고 생존자들이 네, 중앙 싫어하는 거 지방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총 던져가지고 해독기 중간에 포함시도서도없고우배부 따라가요. 이러면은 중앙 해독기 못 돌리거든요 네, 환자 내리도록 유도해주는 무빙 쳐주고 안쪽으로 가둬줍니다 이러면 오른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어 어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스키 많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 한번 더 던져가지고 음, 각 보는 되죠 이러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탈북 마신타 데드하드 쓰려고 하는데 실패했으니까 플래시로 마무리 빠르게 스노우볼을 굴려주는게 중요해요 나이아스는 어그로가 계속 끌리면은 끌릴수록 분리해가지고 만취주고 중앙에 있는 오르고를좀 제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싶었는데 이명이 바로 들려가지고 어 이거는 그냥 캠핑해야겠다 써서 캠핑 해줍니다 좀 스킬을 넓게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빅베이가 바로 튀어오니까 헬스해주고 이거는 안 구하는 거 알죠? 음홉시 없어가지고 9 6시가 빠져가지고 일단 이건 계속 기다려요. 음 계속 강해봐. 어. 단 보다가 한 보다가 아 지금 그냥 나이스 그냥 그 사는 아. 용작에서보출을 못한다. 해독기 네개이기 때문에 네개면은 개구멍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안 치고 구출 아 해독기 전제 갑니다. 그래서. 그 yes, 창, 이쪽에 던지고, 아, 근데, 해도기 탔네요. <웃음> 혹시라도 구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 세팅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한번 확인해주고, 왼쪽으로 빠지는 거한번확인해줄려 했는데, 무이가 빠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바로, 따라갑니다. 이거는, 한 바퀴 쭉쭉 돌고요. 한 바퀴 돌면은, 습기가 50% 차가지고, 어, 나 이득이거든. 이것도 많은 거, 이득이고. 아 그리고 이거는 특기로 하기는 이제 어, 왼쪽에다가 왼쪽 끝까지 묻혀놓은 다음에 어 묻혀놓은 다음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창 던지면은 동그란 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줍시다. 네. 어, 이렇게 샀죠 자, 마무리가 됩니다. 지지. 바로 다음 판 가죠. 자 바로 다음 판이고요. 자 바로 다음 판이고요. 이번에는 작은집에 분술사가스폰인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할려 했는데 오른쪽으로 바로 빠지는게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건 한번 바려주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얘는 스기를 안맞으려고 이렇게 반대로 간거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가지고 저도 반대로 간거죠 음. 그래서, 왼쪽으로 창 던지어주고, 오른쪽으로 구역을 만들면은, 얘가 왼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갇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동선을 탈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게 만든 다음에, 대아 쓰고 만들고, 빨리게, 봐줍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안치면은 삼선 견제 받으면, 그, 2층으로 도망갈 수 있어서, 안전하게, 피존에다가 묶어 주는 판단을 해 줍시다 네. 괜히 견제 받아서 2층 가면은 나야스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럼 스키 바로 만들어서 스키 안에 들어왔으니까 바로 평타 노려줍시다 어 근데 아데스 썼으니까아 근데 아데스도 상관없는게 빠르게 평타 쳐가지고 구출 요도 해줘요 자오른쪽에총 던지고 스키 한번 이거는, 안 맞네요. 네, 짤짤리로 젖을 써주면은, 또, 져야 좋죠. 이거는, 오른쪽에 로 던지고, 왼쪽으로, 비용 넣어서, 해소하면은, 마무리가 되죠. 아까 제자들를 썼기 때문에, 음, 스키 같은 거 이제, 못피해 <웃음> 자, 여기는, 이제, 무의해하고, 탐사 위치가 무이기 때문에, 몇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약간 왼쪽에서 구출할것 같았어가지고 어.. 오른쪽으로 생각 못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창 던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근데 텀사 오는거 보였으니까 일단 회수해주고 아 밀려나네요 하지만 저기가 특히 안쪽이라 어, 어, 주술사도 죽거든 어.. 그래서 창 오른쪽에 던지고 넓게 만들어서 3 4 5 9 만들어주세요 그럼 각각 클려하니까 플래시로 깔끔하게 잡아줍시다 이게 어... 다... 한 명이 날아가는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게 이런 건 진짜 주의해야 하는 게 이런 캠핑에 강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 그니까 러 어그로에 약하고 캠핑에 강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바로 안 죽어주는 게 중요하죠 무이 네, 해독기 못돌리게 만들고요 이랬다가는 바로 캠핑 다음에 또 캠핑이라 어, 애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 거기다가 풀존재라 네, 해독기 두개 열심히 돌리는데 음, 두게 돌리니까 던지가지고요 붙을 안눈다는게확실히 있으니까 평타 네, 밀어넣기 그래서 용병이가 저기 아까 대문 쪽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던 거를 봐가지고 어, 당분간은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쫓아갑니다 네, 쫓아가다가 어 이때쯤이면 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쳐다보거든요 <웃음> 근데 안 떨려 아이 어, 구출 왔다 했는데 벌써 앞에 와있더라고 얘가 어, 판단이 빨라가지고 구출을 바로 왔더라고요 오른쪽 창 던지고, 왼쪽으로. 가줍니다. 이거는 이제 창, 그, 탐사하는 자석을 올릴 때, 벽에 붙어 있으면은. 네, 좋아요. 좁은 곳에서 있을 때는, 벽에 붙어 있으면 좋은. 개구림 날려주고, 우리 무의 친구. 아까처럼 똑같이 해줍니다. 오른쪽 창 던지고, 네, 빠지면은, 아까 하는데, 얘가 어 그냥 예 네, 죽네요. 오늘 네. 용병아 따... 지지 끝났네요. 음 이렇게 이기시면 됩니다. 네,죠. 그렇죠?